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아주 네트워크는 특히 이 시스템이라는 건 아주 쉽다. 그 원리만 이해하고 하면은 쉽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그 저희 딸이 35살인데 88년생인데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11월 19일 날.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결혼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감회가 새롭고 해서 그거에 관련된 거, 그게 또 우리 저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연관돼서 하 있는 그대로 한번 그냥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서 그냥 그냥 그, 그 전날 그냥 아주 완전 날밤을 새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작은 결혼식을 표방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돈이 많든 적든간에 결혼식 하는 날뭐 하루만 살고 말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너무 그냥 몇억 뭐~ 몇천만 원몇 억씩을 쓰고 하는 게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저~ 옛날부터 제 결혼할 때부터도 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어~ 저희 사위들 녀석하고 또 우리 저 딸이 그걸 아주 적극 반응해갖고 그래갖고 그냥 작은 결혼식을 진짜 그야말로 작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취지는 뭐냐면은 왜 작은 결혼식을 했냐면 뭐~ 그렇게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그렇게 성대하게 할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형식적인 그 결혼식이 별로 그렇게 축하할 만한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평소부터 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아니면 또 하객들이 이렇게 오고 하는 게 자발적 의욕적으로 오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을 갖다 또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이런 거라면 그래서 그냥 쉬운 얘기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는 항상 지론이 그거였거든요. 올 사람 다 오고. 뭐 저기 안올 사람은 이래저래 뭐 연락해도 안 오고 그런 거는 뭘 그거에 연연해서 그냥 결혼식 전날 그냥 신랑 신부 그냥 양가 쪽이 전부 다 그냥 그 그냥 다 비상이 걸려 갖고 그냥 다은 몸들이 피곤하고 그냥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게 우리 우리의 결혼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 예단 예물 뭐 이런 것도 다 없고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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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해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그, 우리, 우 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너무나도 조촐하지만도 아주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애터미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좀 약간 연,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2천만 원씩 안 나왔습니다. 저 축하금 받고 뭐 해갖고 한500 정도? 그러니까 다 하면 1000 정도 해갖고 그냥 다 애들 그 그냥 깨끗이 주고 끝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주례사, 축가 뭐 이런 거 일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피로연, 폐백 뭐 이런 거 일체 없고 그런데도 너무나도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그야말로 아주 조촐하면서도 아주 뜻깊게 보내서 제가 이렇게 제가 거의 뭐 우리 애터미 하는 분의 평균 나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64세니까 앞으로 또제 선배 되시는 분들 또 후배 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결혼 시키는 그 연배 들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니까는 진짜 아주 조촐하게 좋았다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례사도 뭐 주례를 갖다가 불러 놓고 또좀 유명하신 분 부르고 뭐 이러면 은 어떻게 맨입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투 하나 이렇게 담아 주시면 요즘 뭐 물가가 이래 갖고 그냥 백만원이 그렇게 뭐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 보이기 위한 것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래갖고 아주 그렇게 잘 끝냈어요. 그래서 주례사로 갖다 신랑 아버지께서 그 성원 선언문을 낭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신부 아버지의 축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주로 이렇게 또 스피치를 또 많이 하는 또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뭐 주례사 겸 축사 겸 그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근데 어떤 분이 잘 아는 분이 아닌데 참가를 하신 분이에요. 뭐 협력업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떤 분이 그냥 너무 내용 좋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다 찍은 거를 갖다가 카톡으로 전송을 해줘가지고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해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조가 된다면 또, 저희 사업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 부분이 좀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한번 띄우려고도 했는데, 좀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아서 원하시는 분만 제가 저다 이렇게 일일이 카톡으로 전송을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저 여기 전화번호 나가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냥, 그냥 기꺼이 다 드리겠습니다. 축사 겸뭐 주례사 겸 이렇게 했는데, 그~ 타이틀 제목은 뭐냐면 인생은 연습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습관하고 생활하다 그 주제로 제가 당부의 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 그다음에 또 제가 이거 애터미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시스템에 관련돼서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 저한테도 한번 제 다짐을 다짐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자분들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제 이거를 구독을 하고 또 열심히 보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 많은 학역 앞에서 거의 제 친구들 뭐 진짜 꼭 어, 저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것도 혼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듣는 사람들이 전화해.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주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그릇 저럴까 그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다 고해성사 하듯이 다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얘기를 했던 거니까 저라는 사람을 구독을 하는 여러분들이 구독, 구독을 구독 하는 분들인데 저라는 사람을 조금, 조금 해도 진짜 있는 그대로를 좀 알아야지 진정성을 가지고 구독을 하고 제대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강의 내용도 들어오고 또 그거대로 또 이렇게 신청하는데 조금 해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주제는 인생은 연습이다 더 나아가서 습관화, 더 생활하다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그거는 돈을 어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팁이라고 그럴까 아주 피나는 연습을 하고 또 거듭을 습관화 시키고 생활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러 제가 돈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저도 이게 지식의 저주라고 그래요. 하도 박광길 회장님 거를 많이 듣고 또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스토리텔링이 박광길 회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그 구성과 비슷한 그런 또 논조로 나가더라고요 재미있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에다가 다 하기에는 일단은 남딴 분이 이렇게 해서 봤기 때문에 좀먹기 뭐 잡음도 막 들어가고 그리고 화질도 좀 흔들리고 여러가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건 좀 참조하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띄우는 것보다는 원하시는 분만 이렇게 받아서 쓰시면은 그렇게 해서 결혼식에서 제가 있었던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좀 부연 설명이 좀 있고 애터미와 관련된 얘기는 추가적인 제재조치 오죽하면 은그 애터미를 여태껏 먹여살리고 여태까지 같이 예, 공생관계로 왔던 그분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제재를 강제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도 그렇게 아주 핵폭탄 같은 거 거를 갖다가 그렇게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 얻겠습니까 잘못을 했으면은 그냥 진짜 반스까지 반스를 그냥 무릎 아니, 그 이하까지 그냥 다내 던져버려야지, 잘못을 인정을 할 때, 무릎까지 이렇게 인정하다가,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그거 한다 그러면 안 하면 못 하거든요. 그런 내용의 그런 얘기입니다. 빛에서 뭐, 애텀이 예, 직급 도전하시는 그 지금 뭐 임페리얼들, 뭐 크라운들, 뭐 총장들, 뭐 이런, 이런 분들 같다고 뭐 결혼식장 앞에서, 결혼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겠습니까? 네.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하고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은자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하기 힘들 겁니다 설령 하더라도 그룹별 아니까 차등 적용을 한다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도로 아비타블리된게 아니고 완전히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나오고 재건 재거대로 쌓이고 병신되고 손해를 갖다가 막강하게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전산상으로 쫙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승급식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승급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 그러신 분들도 간혹 몇분 계시겠지만은 거의 뭐, 어, 근데 좌우단에 그 많은 분들이 한 직급, 두 직급씩이 그냥 막 그냥 다순 가짜 직급들을 양산시키고, 그거뭐 양산시키는 거는 네트워크의 한, 한 직급 정도는 그렇게 대, 그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건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두 직급, 세 직급.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 되고 총장이 됐는데 팀장 그냥 기초 팀장 400 정도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아주 그냥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다 가짜 스피치들 그리고 또그 새끼들 그 밑에 지금 판매사 된 사람이 그냥 뭐 1년 뒤에 팀장이 2년 뒤에 국장, 그러고 막 그냥 희망에 풀어서 그냥 막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만 무능한 것 같아요. 나만 제대로 못 하는 것 같고, 그 가뜩이나 지금 즉급 도전하는 거 나는 돈도 없을 뿐더러 카드도못긁어되니까 그래, 그, 그래갖고 막 이렇게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나만 지금 이런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제 구독자들은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양심불량 가짜 스피치를 하는 겁니다. 가짜 꿈을 꾸고 있고 아니자 그야말로 그, 그렇게 그 해서 그냥 뿌연한 갯 속에서 그냥 구천을 헤매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죠. 희망고문을 열심히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그래도 개각을 하고 제 유튜브를 듣는 이분들은 그래도 이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아닌데 하신 분들이 듣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 절대로 그렇게 자학하시거나 이렇게 좀 자기를 갖다 너무 이렇게 자신감 떨어지겠끔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시, 그러실 필요 전혀 어, 없다. 그리고 그거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 이런 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네트워크는요. 네트워크는 이제 요거에 이어서 그 다음 편에서 제가 아주 네트워크의 원리를 이해하기만 하면은 어, 아 그래,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네트워크는 어, 절대로 어렵게 설정이, 시스템 자체가 어렵게 설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구조적이고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그냥 태생부터가 네트워크는 어렵게 시스템이 설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지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것만 그냥 반복, 반복을 했다 꾸준하게, 단무지 정신으로 하라고 해서 단무지가 에,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소리같지만 아니거든요. 단순하고 그냥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런 분들만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건 뭐죠? 시스템이 단순한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식하리만큼 단순합니다. 그냥 그 무식하리만큼 단순한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해 놓고 좀 마감을 할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식하지 않으면, 진짜 무식한 사람, 글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들을 수만 있고 말만 할수 있는 분들. 그냥, 진짜 글도 모르는 분이야. 근데 듣고만, 미국의 문맹률이 20%가 넘습니다. 그 그러니까 말을 더뭐 뭐 엄청나게 잘하고 하는데, 이거 못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20%가 넘어요. 되게 웃긴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좌우정안에 그 정도로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리고 그거는 왜 그러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제를 하는데 진짜 대단한 아주 그냥 굉장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굉장한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쫙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저, 천명이다. 그러면 그거 천명의 유전자가 다 틀린데 처음부터 그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틀린 사람인데 그게 복제가 되겠습니까? 포커스는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진짜 저런 분도 할수 있을까? 아우 저건 좀 진짜 좀... 아우 이런데 그런 분도 할수 단순 무식하게 또 지속적으로만 하면 할수 있게끔 설계될 수밖에 없는 게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명이자 설계의 기본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왜 이렇게 쉽게 설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쉽게 됐는가 있잖아요 그 원리와 모든 걸 갖다가 제가 아주 가급적 여러분들 한테아히 쉽게 간단 명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시스템을 이렇게 어렵게 찾아다니고 어렵게 그것도 시도를 하다가도 안 되는 그 이유까지 해갖고 제가 한번 한편 다시 만들어서 그 표는 저도 심혈을 많이 기울인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곱씹어서 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러고 헤매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자신감이 없어서 또 이러고 헤매고 있구나. 또 이러고 질질 끌고 있구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 가장 책임을, 책임, 뭐, 누구 잡아가거나 이런 거 아닌다면은 그위 저, 임페리 이런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것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분들이 인정을 그냥 벤트를 낼때 그냥 확실하게 그냥 다 내려버리고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이런 조치가 있는 거나 우리 임페리얼들, 크라운들 우리한테도 전적인 책임이 있다. 어, 뭐, 그렇다. 진짜 많잖아요. 알리고 그러고 하면 그 사람이 아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럴까요?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진짜 아, 저렇게 솔직하게 자기를 자기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더 멋진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요, 요원편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편 잔뜩 기대하시고, 다음 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다섯 번, 열번 들으시고, 감히 그냥 시스템을 갖다가 너무나도 쉽게,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만 하면 되게끔 설계됐다는,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올해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책 열심히 읽으시고 또그 유튜브를 갔다가 아 어, 요번 편하고 다음 편을 갔다가 잘 어, 이해를 하시고 책을 보시고 하면은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렵다는 시스템이 왜 이런 걸 여태껏 이러고 헤매고 있었지? 아, 다그 임페리얼 크라운 그, 그 인간들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 거 거를 여러분들이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잘 되자고 하는 의미지, 제가 그들을 가다 끌어내놔서, 무슨 저한테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만 만들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먼저 그렇게 이 문화로 선도해 있던 분들이, 그분들이 가장 그리고 또, 어, 네트워크 구조상 돈도 제일 많이 받아가는 분이라면은, 자기 책임을 반개한 거에 대한 거를 갖다 고해성사를 하고, 그걸 선도적으로 지금 새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서, 진짜 거룩한 에터미를 갖다가 더 거룩하게 만드는, 그 거기에 입주한다면 그게 더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은 그런 능력이 저는 충분히 있어요. 아무리 그런 식으로 갖다 전치더라도 그러면 다 임페리얼 될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노력한 바도 그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이 문화를 시스템 문화로 시스템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만 하니까는 너무 쉽고 웃고 즐기면서 서로 격려해지고 칭찬하면서 팀워크가 살아나서 나는 네트워크 안 하면 안 돼요. 막 그냥 너무나도 재밌어요. 이런 신명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장님 은 그렇게 절대품질 누구한테 가더라도 그냥 하나 우리가 피해주는 것도 없이 진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절대품질, 절대상품을 그렇게 만들어놨는 절대가격을 만들어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모양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 편잘 기대해 주시고 오늘이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인지하셔야 다음 편을 아, 그랬구나.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러고 헤맸지? 그걸 느끼게 될 거니까 다음 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올해도 거의 다 가고 있으니까 이번서부터 하잖아요. 은등 결단을 하는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